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고추 <목소리> 어, 어!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뭐 뭐야? 뭐야? 아아아아아쪼아아아쪼 <목소리도> 아, 쪼끼 아! 아! 아! 아! 아, 쪼끼쪼끼? 쪼끼쪼끼가 뭐야? 쪼끼쪼끼 쫄깃쫄깃 쫄깃쫄깃 쫄깃쫄깃 쫄깃쫄깃 쫄깃쫄깃 아깃쫄깃쫄깃쫄아 어우 매 갔다올게 갔다올게 둘리야 오늘은 지안이랑 같이 카페가서 영상 찍을 스토리코드 짜고 그럴 예정인데 이 킥보드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줘가지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이 늦었다 어디 아! 돌아다닐 때 진짜 편해 전원을 켜고 이게 브레이크고 이건 띵, 이거는 엑셀 같은 건데 추진력을 좀 줘야 앞으로 나가요 안전상 그냥 누른다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안 나가고 좀 내가 앞으로 가서 얘를 당겨줘야 탈수 있습니다 I can s e you the world 왜요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떡꼬치 한개 주세요 어, 네, 감사합니다, 기 네. 안녕히 계세요. 새 나라의 우리 어린이들 많이 먹고 숙숙 자라거라. 음, 굿 제시. 음, 디디샤스, 더 레스, 더굿 제시. 어어 보스 어디 뭐 있어? 기다리고 있 들어가 볼게. 카페 가는 중. 꽃도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 푸르고 푸르는 자연. 아 베이글 먹을까? 햄버거 먹을까? 베이글 먹을. 아소먹아 맛있겠다. 빨리 먹어루브루 라떼 오소해 제가 즐겨먹는 라떼데 인요즘이가따라실 시켰어요 맛좋아? 네, 맞아 고소한 맛이야 <웃음> 아이고. 이제 이두번먹는 거. 겉대를 다 먹으면 이렇게 조그만 미니 도넛 조그만 미니 도넛이 완성됩니다 이 조그만 미니 도넛이되면 베이글을 두번 먹는 방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저는 베이글을 한번 시켰지만 두번 먹는 창조경제 지금 지한이가 스트리 보드 잘 짜는 법에 대해서 비법 전수를 해주고 있어요 지한이는 스토리보드를 정말 잘 쓰거든요 잘 짜고 그래서 배워볼 겸 스토리보드를 짤겸 이렇게 스토리보드의 제왕 핫바리스에게 스토리보드 적는 방식 방법에 대해서 전수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건 전가요 맨 마지막? 네 저라고요? 네 이걸 토대로 한번 열심히 스토리보드를 짜볼게요 자 시작해볼까 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, 오라, 오라. 뭐 했냐? 나보 말했까뭐 건드렸지? 알았어. 예금가에 다르게 떨어졌어. 도천 와. 맛있겠다.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습니다. 이 산으로 가면 뻑국 뻑국 아저 산으로 가면 뻑 뻑국 뻑국 이야 감장감장왕감장 아, 정말 정말 오 이건 뭐야 어머, 어머 돌아가 돌아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잠깐 못본것 같은데 잠깐 어오어 어. 어? 아니 볼것 같은데 이거 아메뻑볼것 같은 어, 어, 우와, 이거 왜 우리 한국은 없죠? 자랑스러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고 플렉스 하는데 돈을 다 쓰지 말라 이 말이야 돈 아까워 잘 모르겠어요 산 여정님께 전화를 걸겠습니다 아, 너무 웃겨요 바니바니 바니 당군 단군 바니바니 바니 바니 당군당군당군 할아버지가 날아세우니 홍이곤장뜻으로 날아세우 아 진짜 한짜 한국인 니 바니 바니 바니 바니 바니 거니 바니 바니 바니 바 있어? 나만 몰라? 니바다 치우라고 바니 바이 어? 엎 바니 바니 바니 바니 바니 바니 바새끼니 바니 바니 바니 아니 바니 바니 바에 바니 바니 바 내버려두는 사람들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 동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면 동전 꼭 필요할 때 동전이 없어 어, 어 감지러워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음. 신랑 반휘열군은 선여정양을 사랑하십니까? 그러면 결혼하러 왔는데 사랑하지 안 사랑해요? 뻔한 걸 묻고 있어? 신부 선여정양은 반휘혈군을 사랑하십니까? 예! 이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. 이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. 제가 든거 아니에요. 제 의지가 아니에요. 반대하시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결혼은 무효입니다.